꼬리 아니야. 한 작은 마을에 손을 정말 씻기 싫어하는 작은 아기곰 도리가 살았어요. 그런 도리를 걱정했던 엄마곰은 도리가 손을 씻게 할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어요. 그렇게 엄마곰은 몇 시간을 고민하다가 아 그래. 드디어 엄마곰에게 좋은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 도리가 일찍 일어나고 식탁 위를 보니 도리가 가장 좋아하는 꿀과 엄마의 메모가 있었어요. 웬 꿀과 메모? 하며 도리가 메모를 보자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도라, 이 꿀을 먹고 손을 절대 씻지 말렴. 어라? 항상 손을 씻으라고 하셨던 엄마와 달리 오늘은 절대 손을 씻지 말라고 적혀있네요. 도리는 조금 갸우뚱했지만 손을 안 씻어도 된다는 말에 신이 났어요. 그렇게 신난 도리는 서둘러서 손에 꿀을 잔뜩 묻힌 뒤한 입에 탑썩 먹었어요. 그리고 엄마 말대로 손을 씻지 않은 채 도리는 블록을 가지고 놀기도 하고 재미난 책을 보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다가 그만이런, 도리가 잠에 들어버렸어요.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진 도리는 몇 시간 돼야 잠에서 깰수 있었어요. 하지만 곧바로 도리는 이게 뭐야! 하며 고함을 지를 수밖에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도리의 집이 온통 노란색으로 가득 찼었거든요. 도리가 아까 만졌던 블록도, 책도, 그림도, 심지어 방금까지 누워 있었던 이불까지요. 도리는 집에 막 돌아온 엄마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갑자기 집이 노란색으로 물들어졌어요. 그러자 엄마는 당황하지 않고 다름아는 도리의 손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도리도 엄마의 시선을 따라가 곧 자신의 손을 보게 됐어요. 근데 아 이런! 도리의 손에 아침에 먹었던 꿀이 아직 남아있었어요. 도리는 자신의 방을 노랗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자 그만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러자 도리 엄마는 다정한 말투로 도리에게 물었어요. 도리야, 만약에 이게 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균들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자 도리가 대답했어요. 방이 꿀이 아니라 세균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래, 세균은 보이지 않을 뿐 사실 이 꿀보다 더 많이 묻어있단다. 이것보다 더 많이요? 도리는 놀라며 물었어요. 그러면 이 많은 세균들은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라고 도리가 묻자 엄마 곰은 갑자기 도리의 손을 잡고 세균을 없애러 어딘가로 나섰어요. 도리는 엄마가 세균을 없애러 어딜 가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병원? 장갑 가게? 청소 용고함? 그때, 아, 엄마의 다리가 멈췄어요. 하지만 여기는 화장실? 도리는 실망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화장실에서 어떻게 세균을 없앨 수 있죠? 그러자 도리 엄마는 도리의 손을 물로 씻더니 비누로 거품을 내고 손을 박박 씻으며 말했어요. 도리야, 손을 이렇게 밖에 다녀와서 밥 먹기 전에, 밥 먹고 난 후에 손을 씻으면, 와, 도리 손이 깨끗해졌어요. 손을 씻으면 손에 있는 세균은 다 사라지기 때문에 방은 저절로 세균으로부터 깨끗해진단다. 그러고 나서 도리는 엄마와 약속했어요. 바로 항상 손을 씻겠다고요? 그렇게 손 씻기를 정말로 싫어했던 도리는 손을 항상 씻는 착한 곰돌이가 되었답니다.